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그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들 있죠. 그냥 너무 유행하는 거나 너무 많이 입는 옷들은 어좀 피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고 좀더 유니크한 것들. 심플하면서 약간 개성이 있는 조금 뭐 이렇게 절개가 틀린 데든가 뭐 마크가 조금 특이하게 있다든가 엣지 있는 이런 의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편지샷들이나 이런 수입 편지샷들 이런 데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홍언니가 다니는 이런 편지샷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다 찾아가서 쇼핑도 하고 직접 쇼핑도 하고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언니의 패션 센스 한번 지켜보시죠. 편지차층에잘 다니는 네, 더 일마. 제가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인데, 동탄에 있는 더 일마로 왔어요. 어, 새로운 곳으로 처음 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게 있어서 득템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유니섹스, 그 다음에 동성, 같이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어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만 맞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끼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남녀 남녀 공용이에요? 어떤가요? 이거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인데 또패션티스타게 입으시는 남자분도 음. 입으실 수 있죠. 맞아. 침 밟으면 괜찮은데? 나이스 짜란~~ 벤드베스인데 음. 네. 남자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 아니, 한번 보고 싶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놀람> 아니 저기 이거까지 두개핏 카키색도 모르겠어. 코디 오, 이왕 오셨으니까 코디해주세 <놀람> <어디야 돼? 놀람> 그다 완전 여자예요? 아니죠? 아니 아니야. 여기 젠더리스. 이거 어, 이거는 허리가 큰게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인데. 그럼 남자는 안 맞겠네. 남자랑. 저나도 한번 끼워 봐야겠다. 허리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아, 이제. 아, 근데 심상치 않아. 아, 내 괜찮아. 눈!! 괜찮아. 여자 걸로. 이게? 아, 여자 옷 보는 거 너무 여기 위치도 괜찮은데. 송언니 오늘 더 일마가서 득템하고 왔습니다 득템 제가 득템해온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입었었던 바지 두 번째 통이 넓은 청바지 세 번째 또 하나 청바지가 있습니다 청바지가 두 개예요 둘다통 넓은 건데 아 오늘은 바지가 벌써 세 개야 그리고 코트 날도 더워지는데 웬 코트냐 이쁜거 쓰면 사놓는거예요 네, 나중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입고있는 이 티셔츠 아까 구입해고 바로, 바로 입고 온겁니다 그리고 요 바지 요 바지는 제게 아닙니다 이거는 와이프 근데 이 모든 바지가 남녀공용이에요 항상 저는 와이프랑 남녀공용을 사서 자주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 득템을 하고 아, 기쁩니다 기뻐요 기뻐 오늘은 두 번째로 성수동에 있는 수피라는 매장입니다 수피 편집샵이면서 자체로 만드는 의뢰들도 팔고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편집샵인 것 같고요 2층은 본인들이 어, 만든 옷 같아요 제가 입은 것 중에 흰색 티셔츠 막 물감 묻은 거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그것도 거기서 산 거고 안경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안경도 거기서 산 거고 아무튼 가면 은뭐한 개씩은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수피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입구가 되게 어 엄청나게 개성이 있어요 개성 선글라스 아니자 1층, 1층 다 보고 2층으로 가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 특이한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많이 삽니다 이런 자켓 있잖아 와. 맞을 것 같아 와나 보면 슬림해졌나 봐 이게 맞아? 근데 팔은... 아 그래서 어... 그러긴 한데 그냥 이런 옷이 맞아 성원이 다 죽었다 깜짝 놀랐어, 이런 게 맞지 저 어, 이거 해주같 어, 닉네임 소재인데 아, 얘는 안들어간낀안들어 낀다 안... 어는 어때요? 어, 이게 잘어울리네요 <웃음> 코디가 딱 좋은데? 베스트네데 코디가 지금 오늘 이코디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스트라이프 하지 허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허리가 두 명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 근데 끈이 있어갖고 이렇게 싹 하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다것같습니다 두번째 티셔츠 흰색 약간 셔츠 같은 티셔츠 셔츠 같은 그 다음에 세번째 자켓입니다 자켓 요 자켓이 카라 부분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갖고 어, 완전 정장 같지 않아요 약간 캐주얼같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갖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뽕은 없어요 그제 자체가 어깨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짜잔 안경 요 안경 안경하고 그 다음에 안경 스트랩 아주 완벽한 쇼핑이었어요 괜찮은 게또 많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원이의 쇼핑 브이로그였습니다